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요. 서서 허리와 골반의 중심을 잡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또 엉덩이 쪽이 편안하게 골반과 하체에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 근육, 장육을 뒤쪽의 대둔기 이두 근육을 서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골반 그리고 뒤쪽에 등 어깨 쪽이 많이 게 구부정한 분도 허리 안 세워지고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네, 서서 하시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 깔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벽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닥 쪽에 제가 이렇게 작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두께. 7mm정도 자글채겨 지난번에도 이책 사용했었죠? 네,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네, 이벽 쪽으로 서세요. 벽에서 바깥쪽 지금 디딜려고 하는 발을 30cm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주세요. 벽과내발 사이에 그리고 벽 쪽에 있는 손으로 짚으세요. 벽 짚으세요. 이 발을 얇은 책을좀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받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반 힘이 약한 분들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흔들거리지 않고요. 네. 이제 발을 이렇게 뒤로 잡아주세요. 보통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이 나가 있고요. 바깥쪽 이렇게 무릎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세들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뒤로 잡으시면 무릎 벌어지고 또 이쪽에 반대쪽 골반이또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밀려요. 바깥쪽 밀리면서 벌어지고 발은 중심이 안 잡혀서 막 흔들흔들거리고 이렇게 되죠. 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할때 흔히 많이 경험하시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발 흔들리지 않게 바닥 쪽에 얇은 채딱 밟아서 발 중심 잡으시고요. 옆에 벽 짚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뒤에 무릎 굽혀서 발을 잡았습니다. 무릎 벌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밑에 지금 디디고 있는 발을 바닥 쪽으로 한번더꾹 눌러보세요. 네. 네, 지금 디디고 있는 발에도 힘을 잘 써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천천히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분은 조금씩 지금 오른쪽 무릎이죠?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옆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더 가능하면 뒤로 가시면 되겠죠? 뒤로 갈수록 허리가 가볍게 젖혀지면서 구부정했던 허리와 등 부분이 쭉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힙도 업이 되죠? 네, 유연성에 따라서 더갈수 있으면 이렇게 더 멀리 가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잘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있던 무릎을 옆으로 두 무릎이 같은 손에 있도록 맞춰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뒤로 보냈던 무릎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것도 흔들리기 쉬운 자세잖아요. 네, 바닥에 지금 이렇게 발 흔들리지 않게 아치 중심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점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보내볼게요.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모으면서 처음에는 1단계 앞으로 와있던 무릎을 두 무릎을 나란히 놓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갈수 있으면 천천히 무릎을 뒤로.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더갈수 있으면 더 멀리 무릎을 뒤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도 와볼게요. 가슴 쪽으로 당겨서 이쪽에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하고 있죠. 그리고 척추 기립근, 이 허리 쪽이죠. 이 부분이 힘이 더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래로 발을 내려주시고숨 네. 한번 고르시고 잘하셨습니다.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네 벽에서 이렇게 30cm 간격 두시고요. 반대손 이렇게 벽 짚어볼게요. 네 무릎을 굽혀서 발을 뒤로 자랐습니다. 네. 각자 유연성이 따라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발끝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먼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천천히 두 무릎이 같은 선으로 나란히 올수 있는 정도까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시고요. 무릎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모아주시고 요 디디고 있는 발을 계속 발바닥 밑으로 꾹 누르세요. 천천히 무릎이 더갈수있을 만큼 뒤로 좌우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잘 확인해보세요. 네, 더갈수 있으면 무릎을 더 뒤로 보내주시니다 앞으로 와 볼게요.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 이 부분은 길어지고 있죠. 어 허리를 젖힐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잘 스트레칭해 주시면 허리유추 쪽이 뭔가 약간 좁혀져서 이미 협착증이죠. 협착증이 혀척증이 와 있는 분들도 허리 유통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무릎이 앞에서 일단 나란한 선으로 와 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뒤더갈수 있으면 더 뒤로 보내주세요. 지금 벽을 이렇게 짚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바닥에 얇은 채널 밟아서 중심도 완전히 잘 잡혀져 있죠? 네, 이렇게 무릎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장요근의 반대되는 엉덩이로 스트레칭하면서. 허리, 골반, 연결 부분이 몸두 편안하게 그리고 수축되어 있던 뒤쪽에 엉덩이서 허벅지 뒷면도 지금 같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천천히 발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허리 안쪽과 엉덩이 부분에 좀 뭔가 시원하게 펴진 느낌 나세요? 네. 지금 앞쪽 면과 뒤쪽 면을 모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허리가 네,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여져서 구부정한 분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뒤, 뒤로 뒤 젖혀져서 요런 네, 서 허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모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와 골반, 인체에서 중체적인 역할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